아, 맞다. 환경 안 했다. 환경, 그리고 저 잠바는 귀찮으니까 여기다 버릴게요. 어? 미국 딴 거로 바꾸면 안 돼. 미국 딴 거로 해야 돼? 아니, 유치원 좋아야지. 아,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채널명이요? 케빈이라고. 나 근데 왜 멤버들이 못 살게 굴어서 방송 팀이라고 방송 제목 업데이트했는데 왜안 바뀌는 거야? 다다 이마가 바뀌었는데. 뭐야? 다다 이마가 뭐야? 아, 다녀 왔다고. 아 왔습니다. 트위시는 바뀌어 있는데요. 멤버들이 못살아 아, 어, 지금 다시 바꿨어. 일본어야? 아니, 어, 중국어야, 중국. 저거? 몰라? 아, 중국야 프랑스어야. 아니야, 스페인어야. 프랑스. 프랑스어야? 어, 프랑스어야, 프랑스어. 야, 나 거기까지 뭐야. 바보는 아니야. 바보 아니야? 나랑 연비 바보. 바람다? 아니다 연비 바보 <웃음> 아니다. <웃음> <웃음> 염비 봐봐 i b 염비 a 비 봐봐 b 비 b 비 봐봐 y u m 니들 Baba, I k n o i n o Nino, Nino, Nino, Nino, n i 한 o Nino, Nino, Nino, Nino, Nino, Nino, Nino, Nino, n 아빈님우늘 <웃음> 방송 니 아니, 아을 봤는데도 거. 온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아니, 아고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로니 23년이잖아 서른아홉 축하합니다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불쌍? 근데 서른아홉 축하합니다. 진짜로? 아, 아니야 야. 근데 우리 이제 만나이라 다시 어, 한 살, 어. 한살 어. 아직 스물여덟이야 만나이 아직 적용 안됐어 이 늙은이야 너 혹시 빠른이니? 미안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미안하다 <웃음> <못 웃음> 반 맞아. 팔순이야? 어, 야, 근데 아 진짜, 진짜 그만해. 반, 반, 그만해. 진짜 팔순 넘을 잖아 그만해. 그러니까 놀랍긴하다. 그만해, 놀랍긴 <웃음> ]하다. 그만해. 좀 에바지. 아니, 반, 팔순 좀 해봐지. 아니 반팔순, 아, 형 왔어? 팔순이래요. 어, 반팔순 오셨어요? 끄라, 어. 니들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면 그 그래. 아니 방송 순서만 좀 빠르게 바꾸고 이어갈게요. 예, 아, 네, 왜냐면 오케이. 마인크래프트 막 이런 거써 있어가지고 아뭐 음. 바꾸 계세요. 그렇게 괴롭... 지금도 입만 나불거리고 있잖아 다들. 아, 니네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한 거라고 틈이 없으니까 잠깐 <웃음> 그 틈을 그래. 내가 잠깐 벌린 거 아니야 틈이 없으니까 니네가 안 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 3초 정도 숨을 어. 쉴까요? 아 진짜 아, 개 짜증나게 아, 한다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진짜로 아, 진짜 오랜만에 방송 켰는데 약간 기빨리지 않아요? <웃음> 지금 시작한 지 10분 만 속도만... 만 38세.. 아니 나만 나이로 하면.. 죄송한데 우리가 케빈님한테 39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39이라고 얘기할 수없다네가 뭔데? 니가 <웃음> <웃음> <네가> 뭔데? 뭔데? <웃음> 니 뭔데? 니뭐 되나? 아 죄송한데 여러분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법을 좀 따르세요 여러분들 아 그거 6월부터.. 실시. 6월부터라서 아직 안.. <웃음> 아직, <웃음> 아직 아니에요 <웃음> 좀 먼저 8시.. 하자. 이 세계를 법 분내자라고 일다. 신나는 노래. 180 1 신나는 노래. 아그 오징어 게임 2 나오는 거 알아요? 어, 뭐를 봤어? 아, <웃음> 그거 꼭 어... 게임 원고 안 봤는데. 촬영 맞는데. 촬영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언제래? 언제래? 그건 안 알아봤는데? <웃음> 야 이거는 <붘기> 낚시찌 들여놓고 씹었더니 미끼 없는 수준 아니냐? 루어낚시 루어낚시 아 24년에 한대 24년에 아 그러면 안 봐. 뭐야 쟤는 아... 또 오지마 이새진야 오지마 앞면 내가 봐달라고 사정했냐? <사주겠냐? 웃음> <웃음> <웃음> 오지마 그냥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와카메비티침 흘린다! <웃음> 아! 야! 눈물 닦은 거야! <웃음> 눈물 닦은... 나이가 서라오인데 침을 흘리면 어떡해! 지금 벌써 떠! 지금 아 무슨 그럴 나이야? 아! 아 무슨 소리 야 아니야! 그 선물을 디즈니에서 선물 살라고 <웃음> 어! 맞아! 선물! 맞어 가방? 뒤져봤는데 너무 애기들 건 거야. 살게 없어서 제가 오늘이 여러분 월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넣었습니다. <웃음> 아 확인했어요. <웃음> 아 그래? 아, 네, 돈으로 아, 넣었어요. 넣었어? 네, 네. 확인해 보시면 조금 조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비타민. 비타민 그걸 사 먹어 이씨! 그걸로 돈 비타민 많이. 비타민 사 먹잖아. 그걸로 이씨 비타민 돈 있잖아. 비타민 사 먹는다 했잖아. 비타민 사 먹잖아. 비타민 사 먹는다 했잖아. 있잖아. 야 내가 엄마 아빠 것도 존나 많이 샀는데 야 도매상인 줄 알고 세금 물려. 재빈님, 어. 재산이 80억이 있는데 그 정도 세금은 낼수 있지 않아요? 맞아. <웃음> 야 내가 진짜 80억 있었지? 야 내가 진짜 농담 아니라 너네 집 하나씩 사줬다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제 재산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웃음> 청문회야 여기? <웃음> 뭐야 벌써 열두시 <웃음> 다 돼가네? <웃음> 어머! 자로 가야 돼? 빛돌이네 출근해야 되 <웃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주자 귀엽다 해주자! 내가 오늘 이거 들으려고? <웃음> 방송했나? ㅋ ㅋ 가야 들어가 <웃음> 애들아 뭐시게요? 음... 뭐하게? 아, 제발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가면 안되 <웃음> 어, 말해주면은 아니, 우리가 좀더 아니 나 아까 그 얘기 않았다. 하게 그냥 좀 이렇게 아그 미국 설 미국 설 어, 어, 미국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럼 재밌는 거 하나만 말해주면 우리 그냥 바로 재밌는 거를 어. 내가 뭘뭘 뭘 얘기를 해주냐 내가 우리 재밌는 얘기 다 했는데 왜 케빈님 재밌는 얘기 안 해요? 아니지 야, 난 가만히 있었냐? 디즈니에서 그 탔던 놀이기구 이야기 같은 거좀 하고 진짜 존나 재밌었어 진짜 농담 아니라 우리나라 놀이동산이랑 다른 게 디즈니는 어쨌든 그 마블 세계관도 이거 다 있잖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이용을 해얘네들은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그 스타워즈 놀이기구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인스타에 올렸어요 너무 재밌게 타서 맨 처음에 우주선을 타는데 앞뒤가 스크린이야 근데 그게 되게 작아 스크린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되게 재미가 없어 뭐 그냥 덜컹덜컹하고 뭐 공격받았다 막윙윙막막 뭐,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우주선이 이제 어디로 잡혀 들어가 무슨 데스스타 같은 데로 그래서 딱 멈추는 거야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끊었나 뭐야 이게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연문이 촥 열려 거기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분이. 그스타워즈 제복 있지 그 애들 광선검 들고 싸우는 애그 음. 제복을 입고 딱 이러고 딱 있는 거야 너네 포위됐다고 너네 잡혔다고 근데 그 여자분 뒤에 그 스톰 트루퍼 있지 스톰 트루퍼 스톰 트루퍼가 진짜 한 50개 100개가 거기 쫙 있어 그 뒤로 해서 우와 그총 들고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사람이고 몇 명은 이제 장식이겠지 너네 감옥 들어갈 거니까 여기 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진짜 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려야 돼 어 내려서 아, 진짜 내려야 돼? 진짜 진짜 내려서 그 스톰트루퍼들 총총 겨누고 있는 거 앞으로 줄을 서요 한 줄로. 근데 우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보여요? 표정 나 되게 멍한데 여기 이게 다 스톰트루퍼야 여기 뒤에. 오. 어 그럼 그러면 그, 저게 1대1 실세 사이즈니까 존나 위압감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집어넣어요. 감옥이 쫙 어두워지더니 옆벽에 그 용접기를 뚫는 거 있지? 치... 옆 벽이 치이익 치... 치... 치... 하면서 불이 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옆 벽이 꽝 하면서 열려요 그러더니 그 레지스탕스 옷을 입은 그 연기자들이 딱 나와서 무브무브 무브! 막 이러면서 막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감옥에서 오와 어, 그러면 그 여섯 명이막 서둘러 나가잖아?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라이드를 타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이런 미친 어 그게 시작이야 거기까지가 시작이고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작하면은 막 움직이면서 우리말고 다른 탈출선들이 이렇게 우주 무중력으로 붕 떨어지는 화면이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감이 들지 아 우리도 떨어지겠구나 그 느낌이 들자마자 실제로 붕 떨어져 한번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꼭 우주선 탄 것처럼 탈출한 것처럼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야 차원이 달라요 진짜 내가 그냥 그 스타워즈 들어가 있는 것처럼 꾸며놨어 근데 그런 식의 라이드가 스타워즈도 있고 아바타도 있어 그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있고. 하,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 내가 생각을 한게꼭 올랜도 디즈니랜드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던가 그런 데를 멤버들이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 재밌게 진짜 재밌게 잘 놀다 왔고. 네. 너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 제일 많이 했어. 음. 네.